돈줄이란 돈으로 혼줄 낸다. 낸 뜻의 신조어로 돈과 혼줄을 합친 말이다. <웃음> 야, 안 하루가 하루야. 하루네가 <웃음> 와? 루가 돈줄이란 돈으로 혼줄낸다. 낸 뜻의 신조어로 돈과 혼줄을 합친 말입니다. 아이에게 피자를 사줄 형편이 안 되는 한 아버지의 외상 부탁에 무료로 피자를 배달한 인천의 한 피자집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이 나오면 결제하겠다는 메모를 본 피자집 사장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폭주했고 피자집 사장은 이른바 돈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자집 사장이 모인 돈의 일부를 아이의 아버지에게 기부했고 그 아버지는 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선행이 돈줄이 되고 이 돈줄이 다시 선행을 불러오는 선순환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난 3월 한 중소기업이 미국 뉴욕 타임스케어에 오개 광고를 했습니다 한복이 중국의 옷이 아니라는 걸 널리 알리기 위해 광고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회사의 제품을 사준하는 움직임이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이 회사는 50억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연매출 200억을 예상하는 수준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주도한 과거 소비자운동과 달리 요즘 MZ세대의 구매운동인 이른바 돈줄과 불매운동인 혼줄은 자발적이고도 즉흥적입니다 MD세대는 1980년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들의 소비 방식엔 어떤 특징이 숨겨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입니다 돈줄 낸다 듣기만 해도 훈훈해지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히어로 같죠 돈줄 낸다는 것은 돈으로 혼줄을 낸다는 의미로 착한 일을 하거나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해주자는 행동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영악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m z 세대 사이에서는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소셜 네트워크는 이런 일련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좋은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남들이 행한 착한 일을 퍼뜨리고 이를 남들이 추종하는 상황을 즐기고 좋아하는 겁니다 소비하는 행태가 하나의 놀이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닝 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념이라는 뜻의 미닝과 커밍아웃을 합친 신조어로 뭔가를 살때그 물건을 만든 기업이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잘하는지 환경, 가치관 등을 따져보는 겁니다. 각질하는 기업의 물건은 안 사고 좋은 기업의 물건을 찾아 돈줄을 내는 것은 이런 미닝아웃의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하나의 문화로 컨텐츠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돈줄 내기는 비단 자영업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돈줄 낼 만한 곳이 없나 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발빠르게 기업들도 ESC,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불필요한 포장은 줄이고 친환경 소재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녹인 제품을 소비자가 먼저 찾는 등 시장에서의 호응도가 높을 뿐 아니라 올해 추석선물세트는 거품을 뺀 친환경 포장이 트렌드로 부상했습니다 몇몇 기업들은 플라스틱 뚜껑을 없애고 부직포로 만들던 쇼핑백 원단을 종이와 모카실로 일부 교체했습니다 생수업계는 무라벨 제품을 전면에 내세워 친환경 포장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ESC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파트너 기업과 상생이 지속성장을 위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롯해 무신사, 마켓컬리, 위메프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도 동반 성장과 상생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를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세 규모 셀러들의 판로 개척에 힘쓰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여러분들이 바로 히어로입니다. 밝은 미래를 꿈꾸며 여기까지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